요리사? 요리사가 됐다고 옷이 요리사야? 요리사 옷이야? 웰치마 응. <웃음> 웰치마 왜울왜 슬펐어? 어? 왜 슬펐어? 병원 못 가게 돼서? 어? 병원 못 가서 우는 거야? 병원 가면 왕주사 꽉 맞아야 돼 페리는 왕주사 꽉 맞아야 돼 울지 아파가지고 주사 왕 주사를 꽉 맞아야 돼. 어떡하지? 어. 왜? 왜? 속상해? 동생이 왕 주사 맞아서 속상해? 아니, 괜찮은데. 혜리가 괜찮아. <웃음> 지금 대, 가서 대신 맞을까? 그건 아니야? 괜찮아. 괜찮아. 왕주사안 맞을 거야. 응. 안 아픈 사람이 가서 맞지. 안 아픈 사람이 병원 가면 주사 꼭 맞고 아픈 사람이 병원 가면 주사 안 맞아. 응. 응. 응. <웃음> 응. <웃음> 그러면 테리 이따가 가서 진찰만 받고 약만 받아 올게. 알았지? 테리는 친구 집잘 다녀와? 네. 응. 알았어. 엄마는 병을 갔어요. 응, 알았어. 혜리랑 잘 갔다 올게. 네. 혜리는 <웃음> 음, 어, 네. 너희 나눠, 혜리야. 혜리는 너희 나. 네요. 혜리, 이만 보인났어요 아, 그래서 깎아 먹으면 안 돼요? 네. 병이 났어요. <웃음> <같애>. 아빠가. 혜리는 <웃음> 너희 알아. 못 먹어. 음. 혜리는 음. 너희. 혜리는 친구친구하고, 혜리는 <웃음> 아팠던데? 응. 원래 아팠어. 응. 혜진은 원래 아팠고, 엄마가 밴드 붙여놓고 엄마가 섭섭했어. 맞아, 아파서 섭섭했지? 네. 맞아요. 언니도 아팠다, 태진아 이제 너희가 떨어졌다에이 <웃음> <웃음> 이마, 아프니까. 아, 떨어져 예예 두두 두두 두두